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오프닝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한인 최초 세금 전문 유튜브 채널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0일인데요.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온타리오주는 저녁 9시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진행하다 제가 오, 오, 오류가 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뭐또 잘못됐네. 다시 한번 해야겠어. 어. 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어. 한인 최초 세금 전문 유튜브 채널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 2일 목요일인데요. 온타리오주는 저녁 9시, 알버타주는 저녁 7시, 그리고 BC주는 저녁 6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구독자 초대석 시간, 사람이 좋다 첫 번째 시간으로 캐나다... 어. 서버스 크레딧 유니언 은행에서 15년간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 계신, 어, 우리, 어, 리차드님을 모시고, 어, 비즈니스 대출 론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나와 계신데요. 우리 저기, 그, 우리, 그, <웃음> 죄송합니다. 우리 그, 리차드님은, 어, 에드몬튼에서 그 한인 금융센터에 계세요. 그래서 많은 그 어, 한인 비즈니스 대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민 초기에 왔을 때, 어, 뭐, 모기지도 해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한인 사회에 뭐, 한인 어, 장학재단, 그리고 우리 한국어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 많은 이제 봉사활동을 해 주셔서, 저를 이 봉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정신적인 멘토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가장 편안하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허웅 이사님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요. 일단 호칭은 그냥 허 이사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허 이사님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허웅입니다. 어, 우리 저기 그영 팀께서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는데, 예, 저는 이제 자, 뭐, 제 소개 간단하게 그래도 되나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2001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와서 어, 초기에는 이제 공부를 하러 오긴 왔는데, 예, 어쨌든 웬비 그 공부하러 갔다가 다시 이제, 어, 에드먼턴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에드먼턴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은행은 지금 서버스크래디뉴이라고 에드먼턴에 본 적이 있는 알버타 UMI는 그 크리즈이언인데 거기서 어, 15년 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 지금 여기 아 제가 여기 생방송 처음 진행해 가지고 예, 좀 그러네요 예. 지금 서버스 은행에서 15년 계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이는 어, 게 이제 저희 서버스 은행 이고요예 예. 별도로 한인금융센터 라고 뭐 그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아그 한인금융센터 라는거는 이제 밴쿠버 에도 그렇고 아마 제가 토론토도 그런게 있었는데 아 TV 은행이나 아니면 뭐 서버스나 크레디니언 같은 경우 그 크레디니언 같은 경우는 그 주에만 각 주에만 뭐 bc 주에는 밴시디크레디언이 크고요. 아버타는 이제 서버스 크레디션이 크고 태아다 전체를 봤을 때는 뭐 2위 위하는 그런 큰 규모의 이제 금융기관인데 그런 그크레디니언는각인족 그룹을 대변해 주는 그런 지점들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어, 서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드먼턴에 본점이 있으면서 어,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을 위한 지점은 또 프랑스에 프렌치 할수 있는 사람 배치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집에 사는데는 그쪽 나라 말수 있는 그 사람 배치해서 하는 저 지점이 있고요. 그 제가 일하는 이제 현재 사우스이트지역이라는데 하는데 거기는 이제 서버스맨에서 한국인을 위한 지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한국말이 아니라 텔러도 할수 있는 바이딩거라는 직원들을 배치해놓고 그런 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100% 캐나다 아은행입니다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과거 전에도 우리 에드워드의 한국 학교 또 이사장님도 해주셨고 또 많은 이제 봉사활동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는지 계기 같은 거 있으시면 예 그러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은캐나다에 2001년도에 와서, 음, 참 많은 그, 여기 계신 이제 캐나다에 사신 그 교민들한테 많은 좀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행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국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제가 도움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받은 어떤 도움이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때 아예, 그, 한인단체에 내가 가입을 해서 거기서 봉사함으로소면하나 예. 보답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어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거의 그한 10, 한 4, 5년을 이제 뭐 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음. 어 한국학교도 그렇게 교육에 관련된 단체 많이 좀 공사를 하게 된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래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고 캐나다에 또 이민 오신 저기 동기 같은 거 간단하게 또. 예. 맨 처음에 이제 캐나다 오게 된 동기는 사실은 어, 이제 MBA를 하러 왔는데요. 아예 처음에요. 예, 처음이에요. 예. 예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은행 일이라고는 전혀 모릅니다 은행은 아, 은행은 은행을 해본 적이 없고 주로 이제 그런 그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많이 섰고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지이 은행하고는 전혀 이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예. 어, 캐나다에 이제 공부하러 엠비아러 왔죠. 예 그래서 어, 어, 헬리팩스 있는 대안하우지 유니버스테인데도 어, 2002년도에 주민션을 어, 어, 받아가지고 어, 오게 됐습니다. 음. 그럼 처음에 이민 오실 때 그러면 아예 그, 그뭐 MBA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엠, 어, MBA를 이제 하려고 목적을 잡기 했는데 맨 처음 알아본 거는 뭐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미국 해서 MBA를 하려고 했는데 아 예, 어,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방향을 어. 이제 캐나다로 바꿨죠. 그런데 아 방향을 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MBA는 어 비싼데 영주권을 받으면 반값이더라. 그래서 영주권 을아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그때 또그 우리 캐나다 대륙 횡단 한번 하셨대요. <웃음> 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아, 캐나다 왔을 때 도착한 데가 사실 에드먼턴인데 지금 살고 있나니다그다시에 예, 예. 그 저희 이모님이 여기 살고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예. 뭐야. 익숙해지게 3개월 동안 에드먼턴에 있다가 에드먼턴에서 음. 제가 가는 델라우지니버스트에 있는 헬리팩스는 다 동쪽 끝입니다. 그 캐나다 예. 예. 그때만 해도 아직은 좀 젊은 때였으니까 아, 네. 예, 예. 차로 한번 횡단을 해보자. 아, 큰 예, 결단하셨네. 네, 마음먹고 <웃음> <했는데> 결단은 좋았는데 <웃음> 차가 뭐 이렇게 썩 좋은 상태인 차가 아니라가지고 여기서 에드먼턴에 출발해가지고 어 에드먼턴에서 한여 시간 거리 떨어지는 사스카츄에 있는 사스카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하이웨이에서 그 도시를 한한3 0분 정도 남겨놓고. 트랜스미션이 망가졌어요. 음. 트랜스미션이 예.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그 차를 견인해서 사스카톤에서 고쳐야 되니까. 사스카톤에서 제 어, 기억을 한 5일 정도 머무고 왔습니다. 그 트랜스미션 고치는다고. 아, 원래 개 일정이 없이 그냥. 그렇죠. 갑자기. 뭐뭐 예. 네, 그냥 계획 없이 고장난 거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거 차를 버리고 이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리빌드 해야 되는데 돈이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냥 또 리빌드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거 리빌드하느라고 한 오일 기다렸고요. 아 예. 음, 그런 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좋았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 마이토바, 유니크 있는 마이토바 거쳐서 온타리오의 뭐 여러 도시들 에, 그리고 음. 이제 토론토 가서 예. 그 사람 안에 그 친구 도 만나서 좀거운 시간. 좀더네라 낭아, 고다시쭉올 라가서, 어, 오타와, 블루고, 몬트그 다음에, 머리올그 어, 다음에, 그다시티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는음에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헬리다스까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다 지금 하시려면 못 하시죠 그때. 그때가 옛날이니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웃음> 예, 그렇게. 너무, 너무 쉽지 먼 않은 겁니다. 건데. 아 예, 예, 쉽지 않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아 저희 아내가 비행기 타고 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웃음> 지금 이제 그 서버스 어, 크레딧 유니온에서. <웃음> 뭐 스몰 비즈니스 어드바이저가 맞나요? 그 명칭. 예만. 예, 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양한 홍사활동 하시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세요? 좀 전하고 뭐 바뀌신 게 많이 있으신가요? 어, 은행들은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저같이 또 커머셜에 더 바, 바빠진 게 이제 어, 일단은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리고 또는 쉴 시계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 예. 그리고 또 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든 비즈니스가 수로 한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 스몰 비즈니스 쪽에 하시는 분들 보면 어~ 느 분야냐면 그 이제 그로설이나 컨비네스 또는 어, 리코스와 예, 예. 이런 수, 그, 수, 그,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는 오히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데는 세일이 떨어지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 뭐 레벨이가 올라가고요. 왜냐면 그뭐 예를 들어서 작만 타운에 살던 사람들이 장구로큰 타운에 뭐코츠코나 포스코나 슈퍼스탈 가서 봤었는데 바꾸나 가지 예, 예. 못하니까 그 타운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아, 예. 타운 안에 있는 저기 조그만 그 크로스토어들이 굉장히 잘 됐죠. 아, 오히려 그로소리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더 매, 매장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통한 적게는 2,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아예5 50%. 0어 굉장히 잘됐습니다. 바빴죠. 그다음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뭐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네. 그렇죠. 그 비즈니스에 따라서는 예. 한정이 됐었는데 찾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이제 비즈니스론과 관련해서 좀 이제 원래 주제가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은데, 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 이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 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를 처음, 하, 뭐 처음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이제 새롭게 인수를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비즈니스 론을 받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기가 더 투자를 뭐 한다거나 설비를 만들려, 투자하기 위해서 좀 론을 또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제 그냥 대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대략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뭐 이게 한마디로 비즈니스 론이지만, 이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이제 예, 예. 어, 먼저 크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어, 일반 비즈니스 오너가 또는 일반 예. 개인 새로운 비즈니스를 기존에 운영되는 어, 그로소리 스토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로스리 스토어를 운영할 인수할 경우에는 일단은 인수 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어, 예, 예. 낮게는 뭐한 뭐, 3, 40만 불짜리부터 뭐, <웃음> 크게는 또몇 밀년 되는 또 비즈니스 입고사였는데 아, 예, 예. 그걸 다내돈 주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이제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골에 있는 아울러타운에 있는 브로소리나 뭐니언스러스곳뭐 같은 경우 이런 스모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에는 어, 내가 돈이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예, 할 예, 예. 경우는 3 5억 그러니까 비즈니스 가격에 35% 다운 페하고 65%를 아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는 이제 다운페이고 65%를 대출로 그 그렇죠. 전체 비즈니스 네. 가격에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그로든가뭐 모든 비즈니스 가다 그렇습니다. 이제 인벤트라든지 스타일도 있겠죠. 그 물건도 같이 인수해야 되니까 보는 별도로 이제 구매자가 아 판매자한테 이제 따로 지불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5 플러스 35% 플러스 어, 어떤 그 인벤토리에 대한 그런 자금도 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통은 처음 시작하,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은 그만한 자금들이 대부분이 들 없으십니다. 예, 예. 음. 그럴 경우에 제가 이제 많이 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정부에서 어, 보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그 연방 정부에서 이제 어,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 비즈니스 가격의 90%까지 돈이 나가요. 아, 비즈니스 가격의 90%까지 예. 프로 다음 배를 하고 어 나머지 인벤토리 부분은 이제 본인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아 예. 그 장점을 있는데 단점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짜는 없거든요. 정부에서 음. 보증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돈의 2%에 해당되는 보증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2%에 해당되는 게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 정부 보증 캐나몰스즈니스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50만 불 대출 받았을때 정부에다 내야 되는 돈이 만 불이 됩니다. 거의 일대일로 뭐 개념을 대충 계산했으면 그냥 천만 원 정도를 정부에다 보증 험을 내는 건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론에, 아... 론에 얹어가지고 같이, 저, 어, 어, 귀난을 음. 납부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어, 엑스타 비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율이 또 높습니다. 그거는, 어, 이 캐나다 스몰 비즈니스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자율도 정부에서 딱정해줘 와요.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에는 모든 금융관들이 다 똑같습니다. 예. 이자율이 프라임 플러스 3%인데 어, 지금 현재 프라임이 2.45니까 5.45%가 돼요. 근데 어, 많이 뭐 뉴스에서 으셨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예. 아, 아마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아주 지배적인데 만약에 음. 다음 주에 프라임이 0.4% 올라가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 어, 오른다고요? 바로 올르죠 예, 바로 5, 4, 또 적용이 5, 돼서. 예, 5.7%로 음. 바로 그냥 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올릴 때마다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 예. 이자율이 높은데,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35% 다운페이하고 65% 어, 돈넣는 거는 그건 컨벤션이라고 서 은행에서 결정권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2%에 대한 그 보증률을 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1% 이상 났습니다. 정부 측보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대출의 법위는더 많이 받을 수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을 이제 알고 뭐 신청을 그,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어, 자금이 어이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스몰 예,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또 대출 운영을 잘 해가지고 또 빨리 갖고 또큰 어 불을 잃은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시작은 뭐 그렇게 좀 어렵게 했더라도 나중에는 또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것도 좋은 그램중하나라고니 예. 그럼 이런 그정부 보증 대출 제도를 누구나 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 요건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어때요? 아, 일반 사람들은, 그,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있으면, 예. 예. 어, 음. 그게 굳이 제한된다 그러면 아마 일반 분들한테는, 어, 평소하고, 적용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non-profit o r g a n i z a t 예. 예. 아, 농업 관련, a g r i c u 관련, 음. 이런 데는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한국 분들이니까, 예. 어, 뭐, non-profit o r g a n i z a t 비영리단체들이다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 예, 예. 비즈니스를 살때 이런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예. 경우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커머셜 콘도를 하나 사가지고 멘탈로 돌리겠다. 멘탈 프로퍼티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 어떤 그런 경우, 멘탈 목적이나 이런 거는. 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 소프트 예. 비즈니스의 근본 취지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일. 음. 예. 예. 그럼 그러면 그, 이게 뭐그 신청이 되면 뭐백0로다 되는 거예요? 그뭐 아, 떨어질 수도 아닙니다. 있나?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도 아니죠. 유연 예.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예. 비즈니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자기가 분양을 하고 싶은데 저와 상담을 합니다. 대출을 받기. 네, 예. N 처음에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셀러죠. 셀러분한테 요청을 하셔서 셀러분의 그 비즈니스 파이에스 스테이트먼트 3년 치를 요청을 음.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 쉽게 기를 들어서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 집물기지를 신청할 때는 예. 신청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인컴. 그러니까 나의 소득하고 나의 신용 점수가 주가 돼서 그몰게지가 승인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건 해봅시다. 개인의 신용을 말씀하시는 거금 그렇죠 예예 예, 그니까 그 집을 사는 사람 내 신용이죠 로노 신청하는 사람 근데 비즈니스는 나보담도이 예, 현재 파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 중요하니까 예, 예. 거기서 나오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가장 중요하고 예반대는 예. 바이어 즉 저죠 저의 어떤 현재 그네트워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자산 현황, 예, 예, 어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고 또는 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본이 얼마냐 이런 걸또 예, 보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개인 신용 점수인데 개인 신용 점수는 일반 집몰기지 신청 때처럼 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단 예. 참고 사항이지. 참고 자료로 예를 들어서 집 몰개지를 신청을 할때내그 크레딧 스코어가 만약 600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 몰개지 받기가 사실은 <웃음> 쉽지 음.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다 하더라도 나쁜 신용점수 때문에 이자율이 좀 높고요. 근데예 예. 커머셜은 개인 신용점수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비진세, 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게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좋아야 이자율도 좀 유리해질 수 있고. 음. 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그 전에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보통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세금 많이 나올까 봐 약간 좀 이렇게 어좀 이익 구조를 좀 <웃음> 어 그렇게 아주 슬림하게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무슨 자기가 비즈니스를 이제 팔고 나가려고 하니까 뒷 사람이 그 재무제표를 보면 어 별로 이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도 대출 안 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넘기기가 어려운 뭐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던 네, 것 같아요. 예, 아주 아주 좋은 지역이었는데, 예, 예. 예, 과거에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아, 예, 예. 한국 분들이, 예. 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어, 세금이 캐나다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세금은 그냥 어, 아깝잖아요, 많이 나가잖아요. 예, 예. 이게 괜히 그냥 공돈 주는 것 같고 돈 이제 아깝다 보니까 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어, 이제 강구하다가 예, 예. 쓰는 방법이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1년에 한 원밀년을 매상이 있었고 내프라핏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것저것 예. 다 빼고 한, 아, 한 10만불 남는데 10만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어, 만불 넘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제십 10만불을 벌어도 한만 오천 불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익스펜스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고 예. 많이 해서 익스페스 확대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어쨌든 근거가 있으니까 문제는 세일이 원밀년인데 세일을 속여요. 세일을 예를 들어 뭐 세일 자체를 어. 실질적 원밀년인 것 같다가 뭐한 70만 불에 뭐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고, 익스익스를 늘려버리고 음. 결국은 어 그로스 프로핏이나 가장 중요한 내내 프로핏을 어 적자로 만들어 버리면 음. 캐시프로가안나옵니다아 그렇지. 패시프로라는 그러니까 예, 예. 거는 이제 보형 설명이자면이 회사가 돈의 흐름이 있는데 그돈 여기서 나오는 그돈 갖고 론도 갖고 어떤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는게캐시플로인데캐시플로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예이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해서 어을 음. 벌어도 은행 론도 못 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 그런 재무제표에 대해서 론해 주시는 은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한 십여 년 전에 <웃음> 15년 예 1 0년1오년 전에는 많은 한국 분들이 어. 우스개 소리로 그 카운터에서 찍는 걸 티라고 하는데 티를 두 개씩 갖고 있대요 앞에서 이제 찍는 그 실질적인 진짜 그 티라고 집에서 그거를 조작해서 만든다시 다시네 다시 이제 막한두 시간씩 다시 찍는 거죠. <웃음> 아, 그런, 요즘은 그런 분 없겠죠. 예. 그런 그런데. 어떤 그냐면한 <웃음> 예. 10, 10여 년 전인데 예. 이 캐나다 국세청이 CRA에서 그걸 탐지를 했어요. 그래서 예. 특히 그 당시 한국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특히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한 2년 정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만 대대적으로 어디 지나갔어요. 엄청 많이 그 아, 세금도 맞고 어떤 데는 내가 들은 어떤 주유소는 그 추징 세금이 너무 많아서. 아, 그 예. 비즈니스를 규로 닫았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한번 이 광풍이 힘을 아치고 나서 이제 한국분들이 깨달았죠. 아, 이거 아 이거 예, 거울구나. 예. 어, 그래서. 그럴 때가 아, 있었구나. 어. 많이, 많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근데 일부 아직까지도, 어, 어떤 요즘에는 다 이제, 데비 카드니 크레딧 카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부 업종은 현금이 많이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뭐 예. 업종을 굳이 어,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코인론들 같은 경우 거의 음 코인론들이 현금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 괜찮아요 비즈니스 자체는 돈은 많이 벌입니다 규모에 따라지만 예. 제가 알고는 뭐 1년에 한 20만 불에서 30만 불, 오너가 가져가는 그런 느있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가져오면 적자예요. 그럼 뭐, ]겠죠? 버는 게 없는 것처럼 나와있어? 예. 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적자라니까. 아, 적자야? 네.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론이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다현금으로 사든지 아니면 오너가, 오너캐어에서 판매자가 개인 대출해 주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어. 그 나중에 비즈니스를 파는 입장에서 보면 그좀 돈이 부족해도 대출을 일으켜서 어떤 이제 구입하실 분이 오면 그 사람한테도 넘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 현금을 있는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쉽게 비즈니스를 저기 처분하기가 음. 쉬, 쉽지 않겠죠 그죠 뭐 그런 저기가 있겠네 네. 알 비즈니스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세 가지예요. 바울업타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예. 리코나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이제 시골에 가서 비즈니스 하면 사실 외로워요. 외롭고 뭐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 예. 돈을 많이 버는데, 첫째 이제 돈쓸 시간이 없어서, 돈쓸 장소가 없어서 돈을 모으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데, 돈을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셨 않습니까? 근데 그, 원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비즈니스 그렇죠. 가격은 내가 운영만 잘하면 관리만 잘하면 모 년이 됐던 취득 비즈니스 가격은 올림면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파 예, 그 예. 판시점에서 비즈니스 사고 패던 차익이 남죠. 그다음에 돈을 갚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돈도 어. 남죠. 그동안 또 어. 돈을 안 써서 오죠. 그래서 어 적게는 한 5년 기준으로 봤을 때예 아무런 조 없이 어, 준비 없이 가신 분들 한테도 적게는 한 3배에서 4배 자기가 맨 처음에 갖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많게는 10배까지 어 아, 그래요 음, 오예 그런 이제 사례들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걸또알 예, 수가 있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요즘도 이런 게 있나요? 전에 그 소개하신 그그 그 인터뷰 옛날에 CNN 드리에서 인터뷰한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나요? 예, 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더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거니데 외상 매출 담보라서 이거는 이제 어카운트리수버블아 예, 예, 매출 채권 AOD라고 네, 하는 건데 이거는 아, 이거는 참 이렇게 짧은 시간 설명기가 너무 복잡한 거요 자, 쉽게 설명, 설명하자면. 외상 매출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단데가 지불해야 되는 그, 예그 어카운트 페이업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카운트 리시버로는 외상 매출금이고 네, 받을 거고 응. 예. 그다음에 어카운트 페이업으로는 지불할 건데 그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 이 예. 많아야 되겠죠. 예상 매출금에서 어, AP 어카운트 페이어을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아, 순액을 가지고 시술를 네, 하는구나. 복기에서 이제 뭐한 15% 정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볼륨이 파해됩니다. 요즘제 어카운트 리스위버블 a u 라 해서 이거는 예 가장 미니멈이 50만 불이기 때문에 50만 불의 어떤 외상 매출금을 롤을일으키려면 시외산도 음. 어 외상 매출금이 요즘 뭐 2밀러 이상, 3밀러 이상 되는 큰 규모의 회사만 해당해야 되는 거죠. 아예 규모가 큰데 내 하고 있는 스모 비즈니스 쪽에는 사실적으로는 사실 현실 없습니다. 거의 아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라인 오크레딧이라는 거는 강국식으로 이게 굳자 하자면 그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비즈니스 아아 예, 아, 라인 오크레딧이니까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비즈니스 체킹 어카운트 5만불을 뭐 오프닝 라인 오프레딧에 설정해놨다 그러면 5만불한 돈에서 내가 어뭐 떴다 갔다 두고 갖고 두고 갖고 하는 어 그런 동안도 이자만 내고 그러니까 예. 한국의 마이너스 통장하고 똑같다고 지금 비즈니스 라이브죠. 마이너스. 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채, 혹시 그 댓글 창에다가 아 채팅 창이죠. 죄송합니다. 채팅 창에다가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올려주시면 이. 진행 중에 어, 답변을 또 어, 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 어, 어, 존최 어, 존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들어와셔서 이제 그 어, 저한테 그 격려의 말씀을 안겨주셨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보고 계신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계신가봐요. 아예 예. 예. 뭐하뭐제 방송이 우리 알버타 주뿐만 아니라 어, 캐나다 전역 더 나아가선 전 세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분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하루에서 그 c 바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이모니언 예. 비즈니스 어카운트. 이게 1년 연장됐잖아요. 예, 연장됐습니다. 어. 그, 그만큼 좀 아직 그 경기 회복이 어렵, 어려... 코로나 때문에 쉽다고 <웃음>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일이 좀뭐 복잡해지거나 그러신 건 없어요? 아니, 요 저는 1년이 연장돼서 그만큼 좀더 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그러네, 그런가요? 사실은 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아마 캐나다 정부에서 비트니스 예. 운영한 사람들한테 준 혜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혜택이 시바 론입니다. 아, 예, 예. 물론 이제 아 어,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자격 요건이 좀 있어가지고 어, 네. 다, 모든 분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떤 요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건비가 예, 예. 뭐2만불 이상이 그렇죠, 뭐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예외로 한국 분들은 그 인건비가 일 년에 <웃음> 인건비가 2만불 이상 지급한 예. 비가 어 많지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보완책이 나온 게이제 그러면 인건비가 안 되면 예. 어, 뭐 렌트비를 포함해서 익스펜스가4만 불자인 경우 또 추가 좀 알아서 저기 그 조건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 <웃음> 그래도 못 받으신 분이꽤 되세요. 어쨌든 받으신 분들은 예. 어 6만 불까지 이제 받으신 건데 예. 6만 불 중에 이제 4만 불만 원래는 이제 2022년 올해 올해 1 2월 예, 예. 올해, 올해 말까지 4만 불만 갚으면 2만 불은 안 갚아도 되는 이제 예. 예. 같은데, 그런 거였는데 그 2022년 12월 31일이 2023년 12월 31일 일 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어,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이돈을 받아서 강우에담기처럼 쓰신 분도 있지만 예, 예 자격은 되지만 또 그닥 이돈이 필요 없는 회사들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 론을 예, 예. 안 두니까 그래서 어. 그런 회사들은 그런 기업들은 6만 원 받아가지고 어땠냐 다인베스터스 정기예금에 넣는다지 세미원 넣는다면서 이익을 이자를 어, 창출시켜서 그냥 넣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예. 사실은 이거는 뭐비공식적인건 합니다만 은 6만불 론받은 사람이 4만불을 올해 말까지 갚아야 되는데 다시 비즈니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 써버릴 수도, 수도 있잖아요. 네, 음. 4만불도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예 그렇죠. 근데 음. 올해 12월 31일까지 4만 불을 못 갚으면, 내년부터 6만 불이, 오늘 갚고, 6만 불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게 2023년으로 연계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내년에 음. 똑같은 케이스죠. 내년 12월 31일까지 6만, 4만 불을 못 갚으면, 2024년부터는 전체 6만 불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돼요. 예. 이제, 아, 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음. 어, 다른 은행은 모르습니다만 서버스 캐리어 같은 경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4만불을 우리가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버스에서 시바론을 받은 분들한테 4만불 대출해 주면 그분은 그 4만불을 시바론을 갖고 서버스에서 4만불을 논의해 입히는 거죠. 아 론을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은행에서 서버스에서 4만불 론을 받아다가 티바론에서다만불로 음. 갚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이만불은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아, 그렇지. 아, 그니까. 불가... 그, 근데 그 괜찮은 건가? 약간 좀. 괜찮습니다. 하나 그걸 하나? 못,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웃음> 예. 어떻게 은행에서 론을 일으켜서 갚는 거니까? 내 돈을 아, 갚든, 그렇죠. 은행에서 일으 갚든, <웃음>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예. 어 12월 그러니까 올해 12월 30일이었으면 이제 올해 제가 무지하게 바빴을 겁니다. 그롤 이익이라고. 예, 예. 이제 1년 연장이 되는 바람에 거의 내년을 저든지 조금. 아 내년으로. 어, 그렇죠. 한 중년 부유. 그다음 그게 제가 CRA에서 보니까 네 4만 불에서 뭐단뭐천 불이 빠져도 그게 요건이 안 되면 맞습니다. 2만 불그 면제를 못 받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4만 불을 정확히 채워서 갚아야 네. 되더라고요 예. 네. 네. 그게 무슨 뭐한 3만 불만 갚았으니까 비례적으로 면제받고 있는 아,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3만 딱 갚아야지. 그래서 어. 은행 그래서 아마 그 4만 불에 대한 론운을 잃을 겁니다. 예. 은행도 좋고 알고 되겠네. 그, 그, 그 저기 그돈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말고 무슨 정부 그랜트 같은 것도 있나요? 비즈니스 사업자들을 위해서 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제, 연방 동물수는 그란트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c b 데 r 바 n 이분지헬스캡이지뭐 예, 여러가지, 좀, 예. 어, 보조하는 어떤 그런 거 있지만, 그란트라는 예.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준다는 거죠. 근데 예. 그 c 바론에 이제 6만불 중에서 2만불 안 갚으면 된다는 게. 그게 그란트가 되는 거죠, 사실. 아, 예. 네. 근데 이제, 연방에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구요. 주정부 차원에서. 예. 예전에 그란트라를 가지고 이제 신청하면은, 어, 제 기억으로는, 어, 최대 2만 불까지 이렇게 주는 게 있었습니다. 2만 불다 받은 계산 제가 거의 못받습니다만은 보통 예. 만 불에서 만원정 불씩 을다 받아가지고, 광물의 예. 담비처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모르겠습 요즘은 이제, 아, 부터 주정부도 기준가, 요즘 뭐좀더 올라가서 좋다고 생각합니뭐 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마냥 그랜트 를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그란트 얘기가 못 들어봤습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비즈니스론을 이제 지금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 인수하거나 해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이제 처음에. 어 일단 담당자를 통해서 뭐 네, 네, 해야겠지만,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아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찾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마 예, 예. 가장 손쉽고 많이 하는 방법이, 어, 리얼터,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 예. 어, 네,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 방법도 좋지만, 제가 예. 이제 그 뭐야 상담할 때 권하는 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예. 를 갖고 그냥 드라이브 삼아서 구석구석을 다녀보라고 합니다. 여러 예. 군데 다녀보라고. 직접 이제 찾아가 보는 게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어, 탐사를 위해서. 어, <웃음> 어. 어. 내가 만약에 타 계신 주유소다. 예. 아니면서 주유소를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시라고 그러고, 운영이 또 내가 찾는 게 그로소리다 그러면은 예예아이 어, 알버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아 어, 지금 뭐야 온타리오에서 계신 분이 이 분도 지시면 보이신다면 온타리오에는 거의 그로소리 콤비니언스가 정체되다시피해서 아마 거의 이게 별 재미가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 얼마 전에 저 제가 유튜브에서 한 봤습니다만 알버타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알버타하고 사스카츄완 아예그 예. 유튜브로 보니까 어 이런 시골 마을에서 매상을 10억을 합니다 나는 문구를 음. 그 해가지고 이제 15분짜리 영상이었나 아예 유튜브, 예, 예.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십 여기 이런 시골인데도 어일년 매상이 10억이면서 어, 어 내가 순수에 가지고 가는 돈은 한 1억 5천 한 2억 정도 한 20만 원입니다 음. 근데 그러 위해서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동네 생활 아예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파이낸셜링크 그로서아 그래요? 그분 아, 그 아, 네. 그분도 그 사람은 아닌데 그 비즈니스가 그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네. 알버타는 아직까지 부석부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음. 아, 많이 다녀보라고 그래요. 네. 발품, 결국은 발품. 본인께서 발품을 좀 팔고 여러 가지 네. 네. 좀 시간을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서. 그렇죠.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알버타는 할 만한 데가 있다. 예, 좋은 보면. 게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외로. 내가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예, 예.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한 건 뭐냐면, 예, 예. 내가 부지런히 발품 팔면 팔수록 내가 돈을 번다라는. 하다 못해 티비를 어, 예, 예. 하나 사을래도 어. 매장을 여러 군데 가졌습니까? 다 틀립니다, 다 제가. 아 예, 예. 그래서 내가 발품 팔면 팔수록 아, 어, 내가 돈이 이익이 된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그냥 좀 시간이 있으면 그 부족도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껌만 돈, 혼란라나사더라도 분위기 한번 보고 또 영어가 조금 되시면 그 주인하고 작가 얘기해보시는 거고 그다 러 보면 뭐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자기가 어떤 이거 볼수 있는 눈이 생겨요. 예. 어, 경험에서. 음. 그러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를 건질 수가 있고 그 좋은 비즈니스가 곧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기 음.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밴쿠버나 토론토 쪽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너무 치열해 가지고 가격도 비싸고 또 그렇게 뭐 마진도 별로 안 남고 음. 너무 서로 이제 재살 깎기 같은 거죠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그런데 이제 어, 여기 알버타주는 아직도 찾아보면 그런 좀 좋은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에, 그런 비즈니스를 찾으시면 이제 이걸 사겠다라고 결정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아 그러면 야그 재무제표 좀아예예 예. 그게 이제 파, 그렇죠. 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인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준되는 음. 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예, 예. 그거를 받아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어, 저하고 이제 같이 응원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예, 예. 그 재무제표, 음. 파이어스테이트권 재무제표 주시면 음. <웃음>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죠. 이거는 어, 할 만한 비즈니스입니다. 아니면 아, 이거는 뭐야. 들어가면 고생만 할 거니까 아예 다른 걸 알아보라든지 제가 이제 분석한 다음에 <웃음> 그런 상담을 하고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인수할 경우가 그렇고, <웃음> 또 간혹 가다가는, 비즈니스를 세, 처음 다 이제 본인이 셋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많이 하는 분이 타월 안에사는 경우냐면, 이제, 이 한국 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캐나디안 예, 예.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데이 케어라든지, 또는, 어, 마사지 때라 필요하죠 우리 저기 우리 그 우리 영킴께서 아시는지 보겠지만 이 여기 캐하다가 그예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 되었습니다 그니까 근데 비싸요 한번할 아, 때마다 비싸다고 80불에 한 1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예 간혹 받아서 금액이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운영, 음. 어, 운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거는 이제 커머셜 컨트롤과 그러니까 렌트를 해가지고 다 세트업하는 거니까. 아닙그 어. 세트업할 경우에는 또 <웃음> 그럴 때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라는 어, 어, 예. 사업 계획서죠. 아, 사업 사업계획서, 계획서를 음. 이제 재무제표 대신에 음. 사무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가지고 비즈니스 플랜 준비해가지고 그걸 갖고자고 또 상담하시면. 예. 그 그러니까 기존에 해, 하지 않았던 이제 비즈니스 새롭게. <웃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것도 뭐 만들어 주세요, 허이산님. 아니요, 제가 만들어 주는 예. 건 아니고. 예. 보통은 본인이 만들어 와야 돼. 요 본인이 만들어 오는데 한국 분들이 그 만들기 어렵잖습니까. 예예. 데이케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만 또 전담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플랜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또 있어요. 예. 그게, 예. <웃음> 제가 듣기로는 <웃음> 그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어 주는 데한 한 2천 불에서 3천 불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데 대회 같은 건 요청하고 또는 어, 그 그도 아니고 뭐 어떠하러면 회계사가 대부분 그 비즈니스를 준비합니다. 우리 영기 계속 회계사인데 그거해 보셨어요 비즈니스? 예. 만들어 알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본인이? 예. 그럼 오늘 아 벌써 어우 벌써 50분이 됐네. 예. 너무 아, 좋습 그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비즈니스 론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그냥 뭐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결정하셨으면 일단은 철저한 시장 조사가 선행이 돼야 돼요. 예, 예. 그 시장 조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구석구석 다니면서 많이 보시기를. 품을 파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중요하다고 예.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정복 채널 이제 첫그 구독자 초대석 시간이었는데요. 예, 제가 아, 존경하는 우리 허웅 이사님하고 비즈니스론 대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어, 제 채널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또는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된 그런 이제, 어,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어, 허이사님한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초대를 해서 또 좋은, 어,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나중에라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럼 저기 줌 미팅 끄지 마시고 그냥 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는 예, 이제 마무리 제가 짓고 예, 다시 예. 한번또 얘기를 하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방송, 목요일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예.